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최근에 부산에 전세의 어떤 그 지수를 KB부동산 시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어, 2월 20일 그 주도 그 전주에 비해서 약간 빠져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아직은 전세의 어떤 시세가 상방향으로 방향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보니 만기가 된 분들이 어, 한 2년 전에는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높았죠. 임대차 상법 그 때문에도 그랬고 어, 기본 갭이 심한 경우에는 전세가 반토막 나 있는 그런 단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 집주인이 갭 투자로 전세 자금을 풀로 전세를 놓고 그리고 나머지 자금만 가지고 어, 아파트를 내수했던 그런 경우에 2년 전에 그때는 한창 불장이었잖아요. 만약에 집을 사지 않으면 현금을 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 시절에 갭 투자를 이제 해 두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전세 만기가 돌아왔는데, 어 심지어 예를 들면 전세가 한 6억 3천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세는 3억 5천이란 말이죠. 나머지 거의 한 3억, 한 2억 8천, 3억 그 정도의 돈을 주인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만 이 내보낼 수가 있는데 가진 돈은 없고 집은 팔려고 내놓으니 금매라도 부터가 안 나가고 이럴 경우에 세입자는 전세가 끝났으니까 주변에 인근에 현재 시세에 맞는 그런 집을 전세를 얻어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만기 날짜 이년 끝나는 날에 돈을 주세요 이랬더니 내네 줄래도 아무리 줄래도 줄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좀 주시죠 이랬더니 내가 뭐하려고 대출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대출해가 내주겠노? 나 못줘 이러는 그 집주인도 계시고요 내가 팔아가 주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전세가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면 그때 내줄게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든 저러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전세 보증금을 주인이 버떡 내주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나가는 그 임차인이 자기의 원래 걸어놨던 전세의 그 자금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이제 뭐냐 하면 임대차 그 등기를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놨을 경우에는 먼저 집을 비워도 그 보호가 되는 그런 그 법적인 조치거든요 이게 올해 지금 접수해 놓은 게 전국적으로 2,682건에 달한답니다. 2월 한 달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그 부동산이 2,682건 이말인즉슨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이 2,682건이라는 뜻이죠. 2월 한달 동안에 지난해보다 이게 얼마 늘은 거라고 해 4배 이상 증가를 한 그런 수치랍니다. 그 정도만큼 어, 2년 전에 대비해서 전세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뜻이고요 수도권에서만 2,217건입니다 2 6 8 9건 중에 2,217건이 서울, 경기, 인천 요 수도권에서 발생된 그런 신청 건수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어요거는 세입자가 법원 집행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계약이 만료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집을 비워도 근데 이제 그 조치를 좀 취하고 집을 비워야 되겠죠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여기 보니까 엄정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아마 변호사님이신가 봐요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소식을 가지고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 요 변호사님은 어,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어, 이거 전부 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 자체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역전세 때문에 일어난 그 분쟁이라고 하고요 어, 우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한테 나집 나갈 테니까 만기 되면 돈을 딱 준비해서 잘 돌려주세요 하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통지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은 임차인이 다 승소를 한대요. 만약에 1개월 지나서 나집 나가겠어요. 이러면 집주인은요,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안 돌려주고 잠시 뭐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면 바로 3개월 뒤에는 또 나가겠다는 통지받으면 돈을 또 내줘야 됩니다. 벌수 있는 기간이 뭐 3개월 말고는 여유가 없죠. 어쨌든 그대로 사는 세입자가 아니라 하면 집을 어, 이렇게 다시 세를 내든지해서 돈을 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못 내주잖아요. 나집 나가면 내주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임차인은 아까 임차권등기 명령해놔놓고 을 그리고 바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내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소송을 하는데 어, 판결이 딱 승고가 되고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외에 아까 예시를 들어 드렸던 전세 보증금이 6억 3천이다. 그거 플러스 6억 3천 곱하기 그 지연 날짜만큼에다가 곱하기 12% 지연 이자를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의 레이 카운티 거제 이 구역 앞에 있을 때 잔금 날 매도인이 안 나타났어요. 중도금까지 다 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수인이 그걸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승소를 했거든요. 매도인은 조금 너무, 뭐라 해야 됩니까? 너무, 뭐, 우격다짐이었죠. 자기가 손해볼 걸 뻔히 아는데도 하여튼 안 나타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사기 팔았다고 안 나타났었거든요. 뭐 결국은 나중에 등기다 넘겨주고 12% 이거 지연이자 있죠. 소송 승소하면 그 비용도 다 배수한 사람이 다 물고 지연이자 다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어, 이거는 반드시 이거 임차인이 이기게 돼 있는 소송이잖아요. 맞죠? 임차권 등기 명령도 다 해놨고, 1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지했고, 근데 여기에 나가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는 집주인이 정확하게 딱그 전달을 받는 그 조처를 취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러다 보니 집주인은 또, 이거를, 그,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소장이나 이걸, 나 이제 소송했습니다. 빨리 돈 돌려주세요. 하는 이 소송, 그거를 수치를 안 하려고 일부러 이제 집에 없는 거죠. 등기 온다하면 없다 하고 안 받고. 송달 받은 그 날부터 이제 이자가 이제 카운트가 되는 모양이에요. 12%보다는 또 이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집주인이 그냥 보증금을 어디서 땡빛을 내서라도 돌려줬다. 그러면 지연이자는 5%로 또 끝이 난다라고 하네요. 어, 금액이 크면, 이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죠? 어, 금방 안 받으려고, 우편물을 어, 이쪽에서는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데, 요 지연 이자를 청구해서 받으려고 하면, 갖추어져야 될 전제 조건이 살던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임차권 아까 등기명령을 해놨잖아요? 그 해놔놓고, 집을 그냥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사건 등기 명령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집을 비워도 거의 다 대항력이 있고 보장이 되거든요. 어, 그럼 집을 비워 주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보증금을 당연히 뭐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이사는 이제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집주인한테 그대로 이제 통지를 해 놔야 되는 거죠. 왜냐,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보증금 반환하는 그 의무하고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비워 주는 거하고 동시 이행 관계에에 있는데 어, 집을 그 집을 그대로 눌러서 살고 있는 이상은 지연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근데 집 비워주고 통지 다 하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승소했다면 그 주인이 그 연락을 받은 그게 증명이 되는 그 날부터는 지연 이자가 12%도 이제 카운터가 돼서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전체가 보증금이 아니고 중간에 월세를 일부 주고 있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나는 그 집을 비웠다. 네 어, 이제 그 집에 안 사니까 월세 안 내야지 이러면 지연이자 청구 요건에서 또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내 의무를 다 지켜주고 이행해 주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당신이 지켜야 될 보증금 돌려줄 의무를 이행하세요 근데안 했잖아요 임대인이 폐소를 하면 왜 빨리 안 내줬노 이러면서 이제 지연이자까지 12%를 함께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죠 지표단다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경계사나 뭐 이렇게 제3자를 거쳐서 이건 할게 아니고 직접 아예 그냥 확실하게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짐다뺀 어, 사진하고 문자로 나집 뺐습니다 하는 거를 보내고 확인했는지도 챙겨야 된다라고 여기는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주인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 비밀번호하고 빈집 사진 동시에 그냥 딱 집주인한테 문자를 다 보내주는 거죠. 그런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집주인을 압박을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집 그냥 얼른 빼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하고 주인한테 챙겨서 보내고 12% 이자 은행에 주는데 요즘 없잖아요. 그뭐 재테크라는 말도 나온데요. 이좀 심합니다. 이건 집주인이 어디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습니까? 안 나가니까 언제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건데 이 완전 너무 이것도 너무 이러면 이것도 얼질이 되는 거죠. 옛날는뭐 갑질이 문제였지만 요즘 심한 얼질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게 잘 합의를 해서 집주인도 돈이 있는데 안 돌려주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뭐 요즘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전세 이거 반환해주는 대출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요건이 되면. 내 사전에 대출은 없다. 이러면서 난 절대 대출에만 못 내준다. 집 빠지든지 팔리든지 뭐 어찌 해야 내준다. 이러고 버팅기는 그런 임대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어그 압박 수단이 지연 이자 12% 물고 그렇게 그 임차 등기 명령을 임대차 등기 명령 쫙해 가지고 압박하는 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간이 세상 만사가 어쩌면 모든 게 인간 관계에서 많은 게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부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많고 세상을 잃는 것도 사람으로부터도 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물며 인연이 돼서 그 집에 어, 주인과 또 세입자로 2년 동안 거주를 한것 같으면 어, 조금은 원만하게 서로 합의를 하는 게안 좋겠습니까? 그죠? 너무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고 좀 이렇게 메말라 갈수록 법이 자꾸 세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 서로 잘 협의하는 그런 또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가 네이버에 보니까 머니투데이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초롱부동산에서는요, 매물을,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그 매물을 소개드리는 단톡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1,500명이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 단톡방인데요. 거기에 1번 방, 늘 거기는 1,500명 만실이었거든요. 한 명이 비면 얼른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을 모셔다가 초대해가 해온 그 분들이 이렇게 어, 입장을 시키는 그런 방입니다. 어, 거기에 너무 이렇게 고인 그 물이라 할까요? 어, 이렇게 좀 물갈이를 하려고 자주 안 들어오면서 또 이놈만 차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어, 이렇게 뭔가를 좀 바꿔주세요 했는데 안 바꾼 분은 제가 3월 1일자로 500분을 다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아 어, 거기에 대략 한390몇 개의 지금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주소는 링크 주소는 유튜브 요 밑에 보시면 제목 옆에 보면 제목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거기 더보기 이걸 클릭하면 밑에 단톡방 가는 주소들이 다 뜹니다 입장 코드는 5678이거든요 밑에도 적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건배물들을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뵐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